이겨보세요! 111, 111요! 여기 간첩이 아니, 저 강도가 저 휴강뽑이요! 인상착기를 말씀해주세요! 아, 그, 그, 그렇지! 인상착의 자오지가 대단히 못생겼어요! 대단히 못생겼다고요! 곧 출동하겠습니다! 하, 오늘이야말로 몽땅 서탕할 건수를 잡았다 이거야? 응? 못생...